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 세상 이큰 타로입니다. 네 여러분 술자리는 언제나 즐겁죠. 음, 그냥 뭐 친한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어, 술도 마시고, 어, 아니면 회식 자리도 있고. 어, 처음에는 뭐 서먹서먹한 관계도 술한잔 들어가면 아 딸딸딸, 술한잔또 들어가면 아 알딸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음, 철벽 같은 그 사람도 빵긋빵긋 어, 나도 빵긋빵긋 <웃음> 괜히 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술 마시면 딱 거기까지가 좋은데 그죠 더 나가면 <웃음> 골치 아프지 근데 솔직히 술자리에서는요 욕하고 싸우지만 않는다면 음, 다 애교 아닙니까 음,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준비해봤어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거예요 깜빡이도 안키고훅 들어온 너 음, 분위기에 취해서, 어, 들어온 건가? 아, 분위기에 취해서, 혹시, 그, 그, 거 있잖아. 술 한잔씩 딱 들어갔어. 근데 뭔가 이렇게, 아, 내가 따라줄게, 내가 따라줄게 하다가 손이 탁 잡혔어. 그때 띠로리, 심쿵, 따다단 하면서, 어, 순간 마음에 훅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 그게 분위기에 취해서 그렇게 순간 훅 들어온 건가? 아니면, 어, 진짜 호감이 있어서 때마침 그때 어, 내가 따르려고 하니까 아 자기가겠다고 탁 어, 어느 어 정도 반쯤 의도된 그런 접촉이었던가 어, 관심 있어서 암튼 어, 그런 내용이에요 아셨죠? 네. <웃음> 그래서 카드 뽑아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네, 그럼 저는 일번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번 카드 뽑아주신 분 음,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깜빡이도 않게 그거 훅 들어오나 그럴 때 있지. 어, 그럴 때그 전에 갑자기 어, 아이컨택트되면서 어, 갑자기 심장에 팍! 한 번씩. 응.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날 하루는 그 사람한테 계속 그 자리에서는 계속 그 사람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지. 나 그래서 준비한 거죠. 응.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온 너. 이게 진짜 응. 어, 그냥 분위기에 취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 응. 그날 그렇게 들어온 건지 애매할때 있잖아요. 어, 그래서 어디 봅시다. 이게 진짜 응. 그냥 분위기상 그렇게 가슴이 떨려 온 건지 아니면 내 내게 오래전부터 마음이 있었던 건지 어제 봅시다. 음 근데 여기는요 분위기 상은 아닌 것 같아. 음 분위기 상은 아니다. 여기는 뭐 저기 막 친구들 아는 사람끼리 어떤 회식이에요? 회식일 수도 있고, 회식일 수도 있고, 아니 아는,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그런 거 있잖아. 동창 모임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저기 막 오랫동안 못 봤던 사람들도 그날 많이 나왔던 것 같아. 그날 나와가지고 어디 보자. 근데 여러분들은 그날 여러분인지 그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음 그냥 살짝. 살짝 뭔가에 저기 돼갖고 조금 자기 음 마음대로 한게 아닌가 뭐 그러지마 그랬는데도 그랬다던가 뭐 그랬던 것같아요뭐 이렇게 음 그냥 진짜 이렇게 손이 탁받부딪힌거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어 저기 술을 따 주는데 딱그 이게 이게 술병이야 어, 딱 사람들 탁 이렇게 이렇게 어, 꼭여 여기 이렇게 잡아야 돼 어, 그런 거 아니잖아 뭐그니까아웃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이러지 마. 내가 이곳서 뿌리쳐도 어또 아, 자기가 하겠다고. 괜히, 어, 괜히, 그치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조금 기분이 그닥 좋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 그닥 좋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게 기분이 좋지 않은 게 그냥 막 싫다는 게 아니라 묘한 감정, 어, 묘한 감정, 어, 이런 이렇게 그냥 다가오는 이런 스킨십이. 어그 스킨십이 싫기도 하고 걔가 그렇게 하는 게 싫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 뭐냐 그러면은 또 딱히 또어또 어, 또 신경은 자꾸 쓰이고 어 이게 이게 뭐지? 어 약간 그래. 약간 완전히 싫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애매한 감정들 있잖아요. 응. 어.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접근해 오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러니까 좀 짜증도 나고 그리, 그런 게 아니었었나 싶어. 근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굳이 내가 거기서 짜증 난다고 또 얼굴 불키고 아, 너이새끼도왜 그래 이럴 수도 없잖아. 어, 그러니까 기분은 나쁜데 뭐어떡게 하겠어? 어, 저기 막. 여러분들은 아마 의사 표시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막뭐뭐뭐나 꼴배기 실내 꺼져라 이런 게 아니고 아 그냥 내가 할 거야 그냥 너는 니네 술이나 마셔, 어. 너는 니네 일이나 난 내가 내거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 음, 계속 어 계속 그랬다. 그러니까 계속 주구장창 그런 게 아니라 아, 하지만 너는 니니거 네, 네 알아서 해. 내거 내가 알아서 할게. 는데 네 그랬는데 <웃음> 죄송해요 말이 꼬여서 어 왜냐면 머릿속에서 생이 카드의 생각이 막 올라오잖아요 이게 순서대로 뽑아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꼬였어 음 그러면 순간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가 이제 또 선호장 건너가면 또 고르고 가만히 있다가 선호장 건너가면 또 고르고 그거 왜 그럴 왜 그랬는 줄 알아요? 어 약간 오기도 있었다라고 그런 거야. 처음에는 이렇게 호의에 의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너는 네거 알아서 해막 이러고 나는 내거 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러니까 조금 기분이 상했다. 그러니까 계속 깐족 어, 깐족 거린 거지. 음. 근데 그 깐족 깐족 거린 게 싫어서 깐족 거린건 아니에요. 음. 좀 기분이 상했어. 그러니까 기분이 상했면 그만하는 사람이 있고 흥안 보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계속 깐족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 조금 계속 깐적 그런 식으로 계속 깐족거렸던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씨. 야 술자리 끝나고 야 꺼져 꺼져 이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얘는 아니라는 거지. 왜 아니냐라고 하면은요. 이 친구는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뭐, 오래 전이라고 그러긴 좀 뭐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을 갖다가 지켜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날, 그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표현하려고 했었던 건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들었었다라는 거예요. 응, 그럴 수 있어. 왜 그러냐면요. 표현이 스무스하게 쭉쭉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표현이 서투른 사람이 있어요. 왜 표현이 서투르냐라고 하면은 뭐 연애 경험이 적거나 어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뭐 연애를 잘못 하는 사람들 있잖아. 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 말. 그래서 이 사람이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마음이 가짜다. 그건 아니라라는 거지. 마음이 가짜는 아니에요. 그래도 어 일정한 시간 그러니까 뭐, 1주일, 이주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달, 한두 달 어, 길게는 석 달, 넉달 어, 같이 일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품은 게 아닌가, 나름.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말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봐요. 어, 말할 기회가 없었고, 여러분한테 자꾸 마음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그날 그 모임에서 홀대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홀대하고 싶어서 홀대한 게 아니야. 왜? 여러분들은 좀, 여러분들을 갖다가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싹 이렇게 감싸 안고서 쭉 끌어 당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데, 이 사람은 조금, 음, 아까 그랬잖아. 그냥, 저기 막, 자, 기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조금 비체계적이고, 약간 막 초딩 같기도 하고, 어우, 어 좀,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냥, 조크를, 어, 조, 어, 조, 조크를 주고 막 이랬는데도 얘가 계속 그랬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여러분들이 쫙 아웃 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음 아웃 시켰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은 있었으나, 어, 마음은 있었으나, 오늘 리딩 참안 풀리네요. <웃음> 안 풀린 게 아니라 너무 아침이고, 이게, 이게 이제 카드가 이렇게 많이 뽑혀있으면은요, 이 스토리가 그냥 한꺼번에 다 올라와 버리니까 말이 자꾸 엉겨 응, 엉겨붙어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항상 세 장만 뽑는 게 말이 엉겨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 장만 뽑는데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엉키네 아무튼 죄송해요 아, 정신 차려서 잘할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나름대로 표현한 거야 그거는 나름대로 좀 표현을 했는데 그게 뺀찌를 맞았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접고 돌아서는 게 아닌가 음, 잡고 돌아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걸 완전히 접은 것 같지는 않아. 왜 완전히 접은 것 같지는 않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요, 어,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이야. 어, 동료일 수 있다라는 거지. 아니면 동네 친구라던가, 아니면 뭐, 그 동창회 같은 것도요, 뭐, 초등학교, 고, 중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있잖아. 동창회도 뭐 고등학교 중 대학교 같은 동창회는 그래도 자주 열리잖아요. 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보다는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이렇게 좀 뭔가 자주 모임을 갖는 어, 그런. 어, 그런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 회사든 아니면 어떤 모임이든 뭐그 서클 활동이든 하여간 그런 거, 어, 레크레이션 뭐 하여간, 응. 어, 그 자주 볼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놓고 간다고 해 가지고 이게 놔질까? 음. 그리고 이 사람이 약간 그게 오기 같은 게 있는데 여러분그래서저기막 블락 시켰어요? <웃음> 불락 불락 시킬 사람도 있고 음, 짜증나서 측은덕 되는 것 같으니까 측은덕 어, 같은 그되니까 그런데 일을 어떡하지 <웃음> 왜요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음 그냥 분위기에 쳐서 그런 게 아니었다란 말이지 상좀 상처가 됐을 것 같아 어, 상처가 됐고 음, 이제 뭐 그만 측은덕 거리겠다 그만 측은덕 거리겠다. 어, 근데 이게 불락시킨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어, 자주 봐야 되는 사이인 것 같아서 자주 봐야 되는 사이인 것 같아서 오히려 불락시키고 그러면 사이가 더 껄쩍지근 할 텐데 어. 그렇다고 또 여러분 여러분의 성격이 분명해. 예소노가 yes 분명해요. 근데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그냥 아 그래, 응 알았어, 알았어, 대충 대충 대충 그냥 들어주는 척하면서 그냥 어 응, 응, 그래 알았어, 알았어, 응 알았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게 안돼 성격상. 알았어 이게 안 돼. 아 꺼져 이거야.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지. 어 이렇게 요요 요걸 못한다는 거야. 요거 요거를 못하기 때문에. 음, 근데 어떡하지? <웃음> 이 사람하고의 한판의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어, 이 사람이 조금 좋게 말하면... 음, 로맨틱하지만 로맨틱해요 그때 표현이 그래 술자리에서 표현이 그래서 그렇고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그렇게 표현이 된거지 좋게 말하면 로맨틱하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뒤끝이 있다라고 봐 음, 뒤끝이 있다 뭐 뒤끝 없는 사람 있나 근데 사람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표현하냐 안하냐 다르지, 다르지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런 거 같아 음. 여러분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기도 어좀 자존심도 상하는 마음도 없지는 않고 자존심도 상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그냥 한번 놀아보자라는 마음이 어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쉬움도 남고 또또한 가지는 뭐냐라고 하면은 어아 분하다 <웃음> 분하다라는 마음도 있어요. 음. 여러분이 그때 자존심을 조금 상하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서든지 이걸 갖다가 풀고 가고 싶은 게 아닌가 어, 근데 그게풀수 있을까 모르겠다 음, 이 사람이야 어, 조금 좀 달라졌을 것 같아 어떻게 달라졌냐 라고 하면 좀 살짝 어 투명스러워져가나 거칠어진 게 아닌가. 옛날에는 어, 철수, 어, 철수야 아니면 철수씨나 저것 좀좀 좀 갖다 줄수 있어? 그러면은 왜저기 너는 손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네가 해. 어, 그 옆에 있잖아. 옛날에는 잘 갖다 줬거든. 달라 그러면. 근데 지금은 뭐야? 아니 거기 옆에야 옆에 야 옆에 있어도 다 이런 주인 거안 보여? 어 저기만 이럴 시계는 가져가면 되겠네. 그럴 시간을 주면 되겠네. 뭐 이런 거지. 음. 좀 그렇게 조금 이제 조금 마, 행동이 달라졌다라고 봐요. 행동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뺀찌를 맞고 자존심을 상했을 때는 그래도 여러분을 갖다가 좋아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누구로 틀렸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자꾸 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그날의 상황이 자꾸 되살아난다, 그래야 되나? 자꾸, 자꾸 되살아나가지고, 나중에는 좋아하는 감정이, 그, 그, 되살아나는 그, 그 감정을 갖다가 눌러가지고, 약간, 분노나, 뭐, 어떤, 화, 그런 걸로 변질이 된 거지. 변질이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조금 못되게 구는 게 아닌가. 어, 조금 못되게 굴어요. 옛날 같지는 않다라고 봐. 음.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조금 갑자기 변했어요, 이 사람이? 어, 그날 이후로 갑자기 변한 거야. 여러분은 생각이 안날 수도 있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술자리잖아. 어, 술자리고, 뭐, 그냥 저기, 그 귀찮으니까 했을 텐데, 그리고 술자리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요, 그 강도가 얼마큼인지 솔직히 모를 수도 있어.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 사람한테는 상처가 조금 된게 아니, 아니었나 싶어. 음. 그런데 이게 뭘까요? 음. 아, 이게 뭐지? 혹시 이 사람이, 아, 혹시 옛날에 한 번, 어, 뭐, 둘이 살짝 뭐, 스쳐간 그런 거 있어요? 음, 살짝 스쳐간 그런 거 있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전에 한번 뭐뭐 언젠가 한번 좋아했던 사람, 음, 좋아 좋아했었는데 뭐 흐지부지 됐던 사람, 음, 아, 아니면 갑자기 안 저기 했던 사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디 봅시다.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을 했을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어. 저기, 막, 뭐, 완전히 깨, 깨졌다라고 볼수 있지. 여러분들은 완전히 깨졌다라고 생각했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아니에요. 음. 어. 왜 아니냐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이 아까 내가 그랬잖아뒤끝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뒤끝 있는 게 좋게 말하면 뭐예요 사람을 쉽게 안잊는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한 마음 또한 어, 다 내려놓지는 않고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고 봐요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 이제 어떤 모임에서 어, 오래간만에 만났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이 안 받아줬었던 게 아닌가 싶어 그날 이후로 자 어 가끔씩 연락 오지 않아요 그런 것 같은데 이 사람 그전 전에 한번 사귀었던 사람 전 남친이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해 어 바로 전 남친은 아닌 것 같고 전 남친일 수도 있지만 여, 여러분이 전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조금 한 동안 연애 공백기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음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오래 전에 헤어졌던 사람이라는 느낌이 조금 나음 아무튼 그래서 어, 그날 이후로, 저기, 자꾸 여러분한테 관심을 보이는데, 내가 봤을 땐 이건 찐 맞아요. 그냥 그날 감정에 취해서 여러분한테 그런 건 아니야. 음.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 아, 야, 새끼 쪼잔하게, 야, 뭐. 뭐뭐 뭐, 뭐 지금 지금 안 가품 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듯해요. 안 가품은 안 가품이지. 안 가품은 안 가품인데 조금 귀여운 안, 안 가품이다라는 거지. 내 마음이 상했어. 너 때문에 상했어. 어, 네가 나를 갖다 너무 외면하니까 내가 속이 너무 상했어라는 어, 자기 마음을 갖다가 표현하는데 이 사람이 연애가 좀 너무 서투르다. 음 노련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비춰지는 게안가품처럼 비춰지고 그렇게 유치하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지 음 여러분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떡할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원데이 투데이 여러분을 갖다가 바라본 건 아닌데 습다 원데이 음, 투데이 기분 때문에 그런 건 아니, 아니다 라고 봐요 음. 아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데? 안 받아주실 거예요? 음, 안 받아주실 건가? 음, 조금 더 두고 봐요. 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음, 이게 진짜 여러분의 어, 마음이 있는 것도 있어요. 있는 것도 있고 자기가 자존심이 상했으니까 약간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어, 두, 두 마음이 이 사람한테 공전해. 안 가풍하고 싶은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이 두 개가 공전을 해. 그러니까 살짝 조금 시간을 두고, 여러분 성격에 시간을 두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할수 있을까 모르겠다. 어. 잘라내든가 받아주든가 하지. 이게 좀안될것 같은데. 난 솔직히 조금, 조금 이렇게 시간을 두고서 이 사람이 그 뭐지 상처받은 그 마음들 있잖아요. 그거 갖다 좀 워, 워, 워 하면서 조금 그걸 갖다 다독거리면서 이 사람의 진심이 뭔지를 알아냈으면 해. 어, 진심이 뭔지 알아내고 그때 가서 결정을 갖다가 내려도 늦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성격이 조금 급해서 그때까지 이걸 갖다가 알수 있을까 모르겠다. 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르, 이런 성격을 갖다 그닥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조금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요. 답답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은요 불투명한 걸 싫어한다 그래야 되나? 어, 불투명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이 살짝 불통해 불투명해, 불투명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고 그냥 성격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시간이 좀 필요한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 어떠한 뭐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어, 자기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연락하면은 얘는 연락이 잘안 되거나,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은 그그 그 사람은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듣기에는 뭐, 뭐 이렇게 건성건성 들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 그거는 이 사람의 캐릭터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의 캐릭터가 그래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요 이 사람 혼자만의 시간을 자꾸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또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 이게 조금 박자가 엇박이 나거나 방향이 살짝 다른 느낌이 난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그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음,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의 그런 성격을 또 좋아해. 본인한테 그게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음, 여, 이, 이 사람도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그런, 그런 성격을 갖다 담고 싶어 해요. 음, 그렇지만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났는데 담고 싶다고 닮아지면 뭐 누구나 다 성격 개조가 가능하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소? 암튼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 대로 시간을 두고서 이 사람의 마음에 그 응어리 갖다가 조금씩 이렇게 풀어주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한번 읽어보고 나서 예수오호를 어,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 솔직히 타로카드 이거 20분 정도 리딩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음. 그래서 내가 왜 조금 시간을 두고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 이게 단순한 응어리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복수심인지 그걸 갖다가 한번 알아보라라는 거지 만사 부려 튼튼 선생님 복수심 하면 어떻게 해요라고 한거 봤을 적에 복수심 같은 게 있었다면은 여러분이 뭐 마음이 아프거나 어떤 데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데미지는 이쪽에만 있다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바뀐 거지. 이게 여자 성격이고 이게 남자 성격이 되는데 이 1번 카드는 성격이 약간 뒤바뀐 느낌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두고 보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응어리가 응어리의 크기가 크기 따라서 응어리가 너무 크면 다시 융화되기는 힘들지만 응어리가 좀 작아서 풀어 줄 만한 거면 풀고서 뭐 가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어, 사람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 않지. 어, 나빠 보이진 않아요. 좀 거짓말을 살짝 잘하는 거는 있어 응, 거짓말은 좀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에 짜증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암튼 어 응. 저기 막 거짓말을 왜 잘아요라고 하면은 그냥 그 뭐지? 그그그 순간의 분위기가 막 이상하고 껄쩍지근하고 막 답답해 이런 걸 싫으니까 그 순간 순간을 갖다가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암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싫으면 노해도 되는 거고 좋으면 가져가도 되는 건데 가져가기 전에 이 사람의 응어리의 크기는 일단은 확인은 하고 가라. 음, 내가 들어 줄 만한 것인지 아닌지. 네, 1번 카드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어, 저기 막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온 너그 어, 순간의 분위기에 샥 취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한테 진짜 호감에 있어서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요? 응, 어디 봅시다. 음 이게 뭐지요? 음, 이게 뭘까요? 음, 이건 진짜 뭐 저기 아 이거 저거다 저거. 어. 음. <웃음> 선생님은 선생님만 아시고 이거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냐 아니 저기 이 사람의 그 캐릭터를 갖다가 내가 흡수하는 중이잖아 어. 왜냐면 쫙 빨아들여야지 또 얘기 얘기를 내가 토해내지 어. 내 이게 카드를 올때 굉장히 천천히 놓잖아 이게 천천히 천천히 놓는 이유가 일부러 천천히 놓는 게 아니라 그 카드를 흡수하기 위해서 어. 이, 이 리듬을 이렇게 흡수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리딩을 해주느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음. 자이 사람 이 사람의 생각이 많은 건지 여러분의 생각이 많은 건지 생각이 많다 음 생각이 많아요 왜 생각이 많아지 어디 봅시다 음 이제 그냥 한마디로 툭 까놓을까요 어, 툭 까놓고 보면 글쎄 그때 그 순간은 그때 그 순간은 지금은 몰라 왜냐면 사람의 마음은요 어, 하루에도 열두 번씩 변해요 특히 이 사람은 음, 마음이 자꾸 변해 그래서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어, 그, 그런 그런 거 있잖아 떠나간 뒤에 어, 떠나간 뒤에 이게 어, 호감이었구나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종류가 많아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아, 내가 호감이 있구나. 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몰라. 음, 왜 모를까라고 하면, 음. 워낙, 어, 워낙 뭐지? 얘, 얘는 화성에서 온 건가? 응, 어, 그런 것 같아. 화성에서 왔다라고 봐요. 자기 그 색깔이 좀 독특하다? 응. 어. 이게, 그 여러분 색깔별 저게 그 보라색 좋아하는 사람 음, 조금 특이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보라색도 솔직히 다 그런 건 아니야. 그 보라색도 희한한 보라색 있어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인 거지. 보라색 좋아한다고 해서 다 특이하지는 않아. 음, 약간 예술 감각이 있다라는 거 하는 거지. 근데 얘는 보라색깔도 약간 난해한 보라색 어, 그런 건것 같아. 어떤 지금 이카메라세 보면 이거 두개 색깔 보여요? 요거 두개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색이 나는 게 아닌가? 음. 좀 독특하네요 독특해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달라 여러분 이 카드를 보면 은요 빛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요 원래 이게 하얀색이에요 이렇게 하얀색인데 이렇게 빛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이 친구도 이렇게 빛에 따라서 변하는 친구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모를 수 있어요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음. 그래서, 어떡하거냐, 라는 거지. 아이고. 어, 그, 그, 저기, 막 그런데도, 저, 엘리트 한 척은 하네. <웃음> 그게, 그게 무슨 뜻이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이 이렇게 보이는 이, 거, 거, 이게 겉모습이잖아요. 겉모습의 이 사람하고, 음. 진짜 이 사람의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음, 진짜는, 굉장히, 뭐랄까, 애누리가 없다. 어, 그,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눈 밖에 딱 나, 딱 잘라버리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런데, 어, 여러분이 이 사람의 겉모습,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서, 어, 이 사람을 갖다가, 노 해버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갖다가 좀 천천히 들여다보고 노 해도 되는 건데, 음.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런 게 있어요. 항상 사람들이 자기의 이런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만 보고서 관계가 빨리빨리 종료가 되는 게 아닌가? 어.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이 사람 본인도 스트레스를 조금 받아요. 음. 근데 그때 그 깜빡이도 안 끌고 훅 들어왔던 거는, 음, 분위기에 취한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백, 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1 0 0는 아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자기의 속마음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그 저거 그 저기 여러분 그 삐에로 알죠? 삐에로. 어그 저기만 뭐 김한선의 삐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있잖아요. 딱그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음. 빨간 모자를 눌렀은.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아니라는 거지. 음, 속은요 굉장히 날카롭고 냉정한 사람일 수 있어요. 겉으로도 보기에는 사 차원 같고 막 웃고 막 이러니까 음.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안 그렇다. 굉장히 냉혈한 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 얘는 순간 감정으로 여러분한테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라는 거야. 그렇지만 음. 어, 이 사람은요, 조금, 음, 주위에서 사겨야 될것 같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마음이 있다면,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여러, 이렇게 말을, 말하는 게 실제로 이 분위기에서 하고 조금 달라. 음, 이 사람이 술 술을 마시면 조금 사람이 변해요. 어, 그 변한 거는, 그,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진짜인지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 술 마셨을 때는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타나는 게 이렇게 가벼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막뭐 하늘에서 눈이 와요 막 이러 이래그뭐 그러니까 하늘에서 눈이 오죠 그럼 뭐뭐뭐 뭐, 뭐, 뭐가 와? 근데 그게 여름에 하늘에서 눈이 온다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이상하게 조금 행동하는 그런 것들은 어떠한 자기 안에 억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억압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혹시 뭐이 사람하고 그날 이후로 간간히 뭐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러나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음. 어느 정도의 뭐 공감대나 뭐 이런 거는 형성이 된것 같고 이 사람도 어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의 시간은 이제 내주는 것 같다라고 봐. 그리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 사람이 조금 적극성을 띌 수도 있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뭐, 통화를 하든지, 밥을 먹든지, 어떤 시간 조정을 해가지고, 어떤 답 그냥, 그냥 일상, 막 이렇게 뜨겁고, 뭐, 어떻고, 뭐, 연인으로서의 그런 만남은 아니더라도, 인간적으로서의 어떤 만남은 조금 이루어지지 않았겠는가.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암튼, 어, 사람에 따라서 경중이 다르지, 그날 이후로, 예를 들어서, 암, 아, 뭐, 웃으면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됐다라든지, 어, 아, 뭐, 옛날, 되게 무서워가지고 저, 어, 다가갈 수 없었는데 그날 이후로 어, 그래도 인사라도 하고 어, 눈 인사, 목 인사 정도 할수 있는 사람 어, 할수 있게 됐다라든지 아니면 그날 이후로 점심이라도 같이 먹는 사이가 됐다든지 사람마다 뭔가 다를 수 있잖아요. 어, 그렇지만 이제 많이 발전한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데이트하고 그 그냥 일반적인 그 뭐 식사나 인사 그 중간 사이쯤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의 어떤 관계를 발전시킬 것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음, 왜 고민을 했냐라고 하면 그날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어, 그래도 몇명더 있지 않겠나 싶어, 어, 몇명더 있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서 누군가가 어,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마음을 표현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아니면 여러분이 이 사람의 마음을 표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마음을 표현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고민 그거 그 갖다가 어, 고민 사귀기 전이잖아 사귀지 않을까 사귀기 전이니까 조금 어 고민을 해서 누구하고 인간관계를 맺을까라는 고민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갖다가 어디까지 끌고 나가야 되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밥을 먹었는데, 뭐, 소문 내고 다닐 수도 있잖아. 어, 쟤, 쟤, 나하고, 나하고 사귀자고 그랬다고. 이렇게 뻥 까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뻥 까는 애들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 약간 좀 신중하게, 저기, 막, 좀 생각을 한게 아닌가 싶어. 음. 그래서, 어, 이 사람이, 그래 조금 적극성을 띄고서 나온 게 아닌가? 음, 적극성을 띄고서 나온 게 아닌가? 어. 여기는요. 쌍방이 쌍방이 좀 성격이 조금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자기가 원하는 게 분명한 사람들이 다둘 다. 분명하고 조금 신중하다. 이 사람이 술자리에서 한 그런 행동들은 그냥 그냥 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행동들이고 실제의 모습들은 어. 음, 너무너무 다른데?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술자리를 빌어서 한번 그냥 흐트러진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술기운을 빌어서 그냥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사람이 굉장히 정확하고 꼼꼼하다. 꼼꼼하고 집요한 면도 있고 집요한 면도 있고 오, 성격이 좀세요 그날 보였던 모습은 그냥 그 자기 그 안에 그, 틀, 그 틀에 갇혀갖고 답답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망가져 본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이 사람 라이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그 바늘 방석에 앉아서 산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경쟁 체제잖아.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 계속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된 삶을 살, 사는 사람이라서 그때 그렇게 흐트러진 게 아닌가라고 봐. 음 어디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어. 요 여기는 조금 약간 뭔가 썸이 보여 썸. 음. 근데 묘한 기류가 보이긴 보이는데 어디고 생각이 많다라고 봐요. 생각이 많.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신중한 사람이거든.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음, 자기가 계획한 대로 끌고 나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관계는 맺기는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신중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이 과거에 한번 대인적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 헛소문 같은 거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발한발 한발 내딛는데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거지. 응,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다. 응, 허투루 행동하지는 않겠다 싶어. 나름 자기도 좀 멋있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지만 그런 자기 마음을 갖다가 자제하고 남들이 이렇게 딱볼때 오해하지 않을 정도로만 딱 저기 한다라는 거지 당분간은 그렇게 할것 같은데 어떠한 뭐 인간적인 그런 관계를 갖다 발전하기보다는 좀더 상대방의 인간성이나 어떠한 면들을 갖다가 신중하게 좀 알아보고 다가갈 것 같아요 만약에 다가간다면 어, 만약에 다가간다면이에요 음. 그럴 수 있지. 음. 몸을 좀 많이 사려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저, 여러분이한테, 그, 뭐, 같이 밥 먹고, 어떤 눈 인사를 하고, 뭐, 사람에 따라 아까 다르다 그랬죠? 그, 그러니까 어떠한 그, 과거에는 정말 아무, 어, 아무런 저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면 목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도 더 이상의 발전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 조금 더 두고 보는 것 같아요. 어, 조금 더 두고 보고 왜냐하면은 소문 이게 보니까 만약에 둘이 사귀면 소문이 날 수도 있는 사이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몸을 사리는 것 같아 어 몸을 사린다 소문이 나지 않게 어디 봅시다 음 왜냐하면은요, 이 사람은 책임감이 강, 책임감이 강해요. 책임,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지.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음, 맞아. 이 사람이, 음, 그때 술자리에서는 그냥 술 기운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그술 깨고 나서도 이 사람이 자기 반성을 좀 많이 했어요. 내가 왜 그랬지? 라고 그냥 많이 자기 반성을 한것 같아. 어디 보아요? 술이 원수지술 음, 마, 술 마, 이거 술 마시면, 매 음, a 비도못알아본대잖아 <웃음> 그건 낯술이죠. 낯술이든 밤술이든 그래. 다못 알아봐. 술 마시면. 음 어쩌면은 그 다는 아니지만 데이트 신청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응, 데이트 신청이 들어왔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 그 신청이 들어왔어도 자기의 룰은 깨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뭐 진짜 뭐 대단하게 까놓고 뭐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그냥 나름 뭐 저기 막 밥 먹으러 밥 먹으러 간다던가 음, 어, 어디인데 갈래요라고 그럴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여러분이 제안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틀을 깨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너무 조심 너무 너무 조심한다라고 봐. 왜 그렇게 조심하지 이 사람 진짜 너무 지나치게 조심을 하는데 이게 이게 뭐지 이렇게까지 조심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어 카드가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공통된 점이 뭐냐면은요 어마어마하게 조심한다라는 거예요. 음 응. 너무 마하게 조심해. 그럼 선생님 그때 그 마음은 뭔가요?라고 하면 얘 미련이 뚝뚝 떨어져요. 그런데도 그래요. 겉으로 표현하는 건 되게 냉정하죠. 어속 속은 아니야. 어, 속은 아니다라고 봐요. 여러분도 이 사람한테 살짝 관심 있는 거 아닌가? 음,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이 사람한테 어떤 재수추가 와주기를 기다려요? 음,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어. 이 사람한테 어떠한 뭔가가 재수추가 와주길. 이 사람한테 재수추를 바라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 왜 힘드냐라고 하면요. 쉽게 자기 틀에서 안 나갈 거야.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진짜 과거에 완전히 쓰라린 경험이 한번 있어요. 뼈저린 경험, 뼈 때리는 경험 있잖아. 그게 있기 때문에 쉽게 이틀에 이 사람은 그게 어쩌면 하나의 트라우마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걸 갖다가 뛰어 넘어야 되는데 뛰어 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음. 한번 그렇잖아. 그저기 그 자라보고 놀란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전에 옛날에 제가 처음에 운전 배울 때요. 내 부주의로 차가 굴렀어. 차가 굴러가지고요. 저 그때 한번 진짜 죽을 뻔했었어요. 응. 차 바깥에 매달려가 매달렸거든 내가. 응. 굴러가는 차를 잡겠다고. <웃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 차 문을 열 차가 굴러가니까 차 문을 열고 핸들을 잡은 거예요. 뒤도 뜨뜨뜨뜨 굴러 나니까 그냥 한 바퀴 삥돌아가 남의 집을 바꾸서 어 남의 집을 바꾸서 차가 쓰긴 섰는데요. 그 저기만 한 70m, 80m를 갔다가 그 핸들을 잡고 이렇게 매달려서 제가 질질질질질 끌려갔어요. 끌려가 가지고 진짜 굉장히 많이 다친 적이 있거든요. 음 내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이 설명을 한 이유가 이 지금 이 카드를 설명하려고 한 건데. 설명하려고 한 건데, 까먹었네? <웃음> 아, 이제 얘기하다 보면 나오겠지. 내가 뭘 설명하려고 이 예를 들었었던 건지. 어, 아무튼, 까먹었어요. 그때 그거 생각하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 사람은 조금 미련이 많이, 아, 아, 맞아, 맞아. 아, 이, 이, 그, 그때 그 사고 이후로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차 위로 낙엽이 떨어지면은요. 혼, 이렇게 화들짝 화들짝 놀래요. 어. 막 운전대 잡을 때마다 이게 긴장을 해가지고 막 손에 땀이 막 고이고 막 그래. 이 사람도 그래요, 지금. 어. 뭔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 한번 딘디기를 당해가지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발을 내딛는 거를 갖다가 힘들어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문자로는 오갈 수는 있어도 밖에서 뭔가를 갖다가 만다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 조금 힘들어. 이 사람도 여기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틀을 지도 깨고 나가고 싶은데 이틀을 갖다가 맨정신에 깰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깨고 싶은데도 못 깬다라는 거지. 음, 한동안 힘들 것 같다. 근데, 이렇게, 눈 인사하고, 같이, 그냥, 인사를 나누는 정도로 텄다면은, 그냥, 뭐, 톡으로 주고 받아보세요. 조급해 하지 말고. 음, 시간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쉽게,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음, 아니지 않나 싶어요. 암튼, 이번 카드, 그날, 그 사람이 깜빡이도 켜지 않고, 훅 들어왔던 거는, 훅 들어왔던 거는, 어, 분위기에 취해서냐, 라고 봤다면 아니에요. 음, 여러분에 대한 호감을 갖다가 분위기에 취해서 약간 표현한 거는 맞아요. 어, 분위기 때문에 표현한 건 맞아. 분위기에 취해서 표현한 건 맞지만 그게 그냥 일시적인 충동은 아니지 않나 어,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 다 표현을 한 건데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쓰라린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이상하게 다가가게 갔다가 지극히 조심스러워하고 지극히 꺼린다라는 거죠 한발 이게 한발 나갔다가도 바들바들 바들바들 바들바들 떨고 다시 어 바들바들 바들바들 바들바들 다시 요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틀을 깨기 위해는 조금 기다려 줘야 된다. 그냥 카톡으로 왕래하고 안부 정도 묻는 정도면은 그냥 그 정도서에서 일단은 냅둬봐요. 어떻게 하나? 이 사람의 반응을 보고 행동에도 늦지는 않겠, 않겠다 싶어요. 네 이번 카드 리딩을 갖다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깜빡이도 안 켜고 훅들어온 음, 분위기에 취해서 있는가? 음. 아니면 진짜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건가? 모르겠대요 모르겠대요 또 어떡하면 좋아요 모르겠대요 <웃음> 그래, 얘기라도 나눠보지 궁금하면 얘기를 나눠는데 잘안 돼요? 왜? 음... 넌 내게 상처를 줬어 이거예요? 왜 분위기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훅 들어왔길래 상처를 줘? 음, 너 때문에 하루하루가 어 고통스러운 날의 연속이야. 내가 그 저기 막그그 그 상처를 갖다가 부여잡고서 응 어?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응맨 어? 저기 막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 는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이러는 것 같아요. 음. 자, 뭐 데스 카드가 나왔네. 음, 뭐가 데스 했는지 한번 보스, 봅시다. 어, 뭐가 데스 했는지. 어. 이 흐름상 보면 이게 데스가 아닐지데 선생님 데스 카드가 나왔는데 데스가 아니에요? 라고 보면 은이 흐름상 어디가 데스로 보여요? 음. 내가 정방향 리딩을 하지만 흐름상 이거는 역으로 놓고 봐야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역으로 놓고 흐름 이 카드의 흐름상 음. 왜 그래요 라고 하냐면은 흐름이 긍정적이잖아 힘안 좋은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변해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게 뭐야 그러면 아직은 끝이 아니다 끝이 끝날 때까지 끝은 아니다 라는 거야 이 카드 한 장이 음.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제 카드 보고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야. 음. 근데 이게 리딩 카드, 리딩 하는 시간이라, 어. 더 이상은 디테일하게 못하고, 암튼 기억해야 할게 흐름을 봐라, 이거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음.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뭐, 얘기만 하면 싸워? 어. 왜, 왜 얘기만 하면 왜 싸워요? 선생님! 음, 음. 아 솔직히 남자 새끼가 좀 져주면 안 돼요? 어, 꼭 여자를 이겨먹으려고 들어요 그럼 남자가 어 선생님 아좀 한번 져주면 안 돼요? 꼭 남자를 이겨먹으려고 들어요 그런 거지 서로 이겨먹을 대 입만 열면 서로 이겨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왜 이겨먹으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왜 이겨먹으려고 하냐 이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뭐야 이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어, 여러분의 둘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서로 한 번에 쓰라린 경험이 있던가? 아니면, 여러분 두 양반이, 어, 저기, 막, 사귀고 있는 사이던가? 어, 그런 거지. 사귀고 있는 사이에서 냉전 중이거나, 어, 냉전 중이거나, 아니면 한번 헤어졌거나, 아니면 각자, 어떤 그 사랑의 상처가 깊이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양보하지 않고 이겨먹으려고 드는 거지. 왜? 서로 트라우마가 있거든, 하나씩. 가슴에 하나씩 트라우마를 갖고 있거든. 그렇다 보니까 자기의 경험에 비춰서 볼 때, 이것만은 절대 안 되려는 자기의 그 룰이 생겼다, 자기의 룰이 생겼다라는 거지. 자기의 룰이 생기는 거 어떻게 돼요? 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야.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내 네,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어, 그런데 하나 바뀌지 않는 건 뭐가 있다 뭐가 있냐라는 거지. 어. 여러분이 각자 다른 사람하고 사귀다가 헤어져 갖고 둘이 만난 것이든 각자의 상처를 안고 만난 것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에 연인이었 어 전에 사귀었다가 전 연인이 전 연인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달라지지 않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는 달라지지 않는 이게 하나의 그쳐 어, 굵직한 얘기다라는 거지 어, 이 여러분의 둘 사이가 어떤 사이든지 그건 상관없이 어, 비록 그때 술자를 빌려서 훅 들어왔지만 어, 저기막 끝은 아니다 그럼 무엇의 끝이 아닌가라고 하면은 아, 선생님, 전내 인생에서 연애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너무 너무 지겹고 그냥 아, 그냥 그냥 다 포기하고요.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래요.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n no, 여러분의 연애는 아직 살아 있다. 여 음, 연애는 살아있다. 어, 아직 끝이 아니다. 라는 거고. 만약에 헤어졌던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헤어지지 않았어. 인연이 남아있어.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음, 이거는 변하지 않겠다. 앞에 내용은 다 변해도, 오케이? 이해하시겠죠? 여러 사람이 보니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리딩을 해드린 거지. 음. 만약에 한 사람이 본 거라고면 어떻게 사랑싸움한 거지 뭘? 음. 그리고 네자란 내자란 양보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그냥 음, 응. 응. 아요 시간만 되면 제 아는 아는 동생한테 연락이 와요. 응. 왜 연락이 오냐고요? 아그 친구가 출퇴 출근 시간이 길어. 그러니까 말동무가 필요하잖아요. 어디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 미안해요 조금 끊겼어 자음 <웃음> 음. 이게 뭐지요 음 이거 이거 보면 이거 혹시 전에 전에 전전 전 연인 전 애인 전 애인이에요 그럴 확률이 조금 더 높겠는데 음전 애인일 수 있겠다 싶다 음. 그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다시 어떻게 해보자, 뭐, 해볼. 해보고 싶어서, 어, 해보고 싶어서 그때 그렇게 뭐 술자리를 빌었든지 하여간 뭔 자리든지 아니면 둘이 술 마실 수도 있고, 음, 응, 그냥 그때 훅 들어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응. 근데 여러분들이 안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너하고 나 사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좋아해요, 음. 응. 그냥 그, 그날 그 그거 객기 부린 거 아니다라고 봐. 객기 부린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한테 뭐 그냥 괜히 괜히 헛짓거리한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왜왜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음, 여러분한테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 왜요? 그러면 인연이 남았어요. 음.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전 싫어요. 전 싫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인연이 남았어? 그럼 어떻게 저 만나야 돼요? 라고 어, 뭐뭐 인연이 남았다고 꼭 만나라는 법 있나? 인연이 남았다고 꼭 만나라는 법 있어요? 어, 아니에요. 인연이 남았어도 그냥, 그냥 친구처럼 쭉 가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음소거 되는 케이스도 있잖아. 꼭 사람들은 재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 관계를 갖다가 회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리듬이 끊긴 거는 맞아요. 한번 리듬이 끊긴 거는 맞지만 꼭뭐 인연이 남았다라고 해서 같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 잘 들어요. 잘 들어. 그러나, 했어. 나, 그러나. <웃음> <웃음> 뭐가 그러나냐고요? 아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웃음> 아왜안 가르쳐주냐 이게 쉽게 가르쳐주면 안 되지 어, 쉽게 가르쳐주면 안 되지 왜요? 라고 하냐면 음엇 어? <웃음> 아, 내가, 솔직히 여러분들이 내 앞에 앉아있으면은요, 아이 컨택하고 할거 아니에요. 그럼 더 재밌을 것 같아. 더 재밌, 더 재밌을 거 있고, 응. 어. 진짜, 제 지금 그, 저기, 막, 그, 구독자가 거의 3천명이다 돼가더군요. 3천명 앞에서 이게 카드 네개 놓고, 이렇게 뽑으면서, 이 군중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뭐, 그랬으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 안 가르쳐 줄 거거든. <웃음> <웃음> 그러면은 막야유소리나어 선생님 달아주세요막 이럴 거 아니에요 어그 생각을 하고 있어 어, 알고 싶어요? 어, 저기 막 그날 그날 어그 저기 막 술자리 끝나고 나서 뭐 했어요 여러분 뭐 별로 한거 없는데요 라고 한거 없긴 한거 있는 사람 있잖아 같이 잔 사람 있죠 어 같이 잤다라고 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같이 자고 나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내, 저기, 뭐야, 한 번을 안진다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 한번 잤으니까, 이 사람이 다시 올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지금 연락에 물고가 터지고 있는데, 뭐. 음, 만약에 싸워서 냉전 중이라면은, 냉전, 그, 화해 물고가 트이고 있다라고 봐. 만약에 화해하고 싶으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면 돼요. 음. 근데 선생님 그거 실수였어요 하면은 그냥 실수였다 얘기하면 되고 음뭐뜨밤 보냈네 뭐 아, 좋았네 아주 <웃음> 이게 사람이 그래요 익숙하잖아 어. 싸워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헤어졌어 그래도 한번 합을 맞춰본 사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그날은 뜨거웠지 그러니까 이, 이 친구가 어. 지금 그날 이후로 저기 막 여러분들한테 오고 싶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응. 내가 이걸 갖다가 받아줘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고민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날은 어쩌다가 분위기에 취해서 그래 나도 실수했다 어, 쌍방에 실수한 거지 분위기에 취해서 그래 그랬다 쳐 그렇지만 내가 다시 얘하고 간다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 음,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실수는 실수고 어, 어차피 너하고 나하고 너하고 나하고 뭐 저기 뭐야 그뭐 그썸 타는 타 것도 아니고, 이미 저기 막 사귀었던 사이고 알거다 아니까 그냥 한번 실수했다 치자.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계속 저기 다가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헤미야, 음. 그냥 과거는 과거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자. 내가 내가 잘못했어라고 했을 수도 있어. 음,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쉽게 안 풀어주는 것 같아. 응. 야, 그럼 그날 너 나하고 왜 잤어? 그건 술 술김에. 야, 넌술 마시면 아무하고 나자. 네가 아무는 아니지. 그런데 남친이잖아. 어, 남친이었잖아. 어. 야, 그러면은 어, 저기 막그한번 잤으면 우리 다시 사귀는 거 아니야? 야너야 야, 내가 그때 술 니가 나를 갖다가 술을 그렇게 맥이지 않았으면 내가 그리, 그리, 어, 그럴 리가 있었겠어 그랬으니까 이 그거는 네가 저기 막 카운트 하면 안돼 어. 내가 맨 정신에 너하고 잤다면은 그거는 내가 너하고 진짜 같이 갈 의사가 있었다고 보지만 그거 네가 술먹여서 내가 저기 막 잠시 어 저기 막그 뭐지 그거 있잖아요 어 심신미약으로 인해 <웃음> 심신미약으로 인해 너하고 밤을 보낸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석해 뭐 이럴 수도 있지.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이 사람을 갖다가 딱히 받아주고 싶은 마음은 그게 크게 일어나진 않아. 그렇지만 고민은할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할, 하고 싶은데요. 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디에 봅시다. 야, 그래도 나는 좀 다행이다. 그 뭐가 다행이냐라면 그때 그게 음,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온 게훅 들어온 게 음... 아, 그냥 그 뭐지? 괜히 그그자기 욕망을 풀기 위해서? 어, 그런 게 아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다라는 거죠. 어, 너무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떠한 여러분하고 뭔가 새롭게 어, 새단장을 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너무 다행인데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데? 여러분들은 스틸 음, 안 받아주겠다라는 거지. 안, 아예 안 받아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No, no, no, no, no, no, no, no, 그날 그거는 잊어. 어. 내가 그게 제정신에 그런 거면 인정하겠는데 인정할 수 없어. 뭐 이런 거지. 음. 인정할 수 없어. 그리고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어, 저게 막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걸 봤을 적에 어, 봤을 적에 이게 상처가 나왔잖아요. 물론 한번 바람 펴가지고 들켜가지고 상처를 줬을 수 있겠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 그랬잖아. 들켰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됐을 때 들킨 게 아닌가요? 그찮잖아 어, 진짜 그렇게 재수가 없으려고 오늘 딱한번 진짜 어, 진짜 딱 한번 저기인데 그날 그렇게 들켰나 그건 아니잖아. 너하고 나하고 죽고 못 살았는데 오늘 아침에 저기 막켓 가다가 찌지징뭐 갑자기 눈이 맞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냥 갑자기 그냥 오늘 그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사인데 그날 그렇게 된 일은 없잖아. 그렇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줬을 적에는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내줬다는 거잖아. 어떤 교류가 뭐 눈빛 교환 뭐 약간 터 같이 교환하다가, 막, 입술 교환하다가, 몸, 몸 교환까지 간거 아니야. 근데 한번몸 교환했다고 들켜요?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재수가 없으려고? 응. 어. 암튼, 그리고 이 사람께 성격으로 봤었을 적에 그렇게 재수가 없는 놈은 아닌 것 같은데? 어. 아주 철두철미하게 숨겨다가 들킨 거 아니에요. 맞잖아. 여러분 맞죠? 응. 어. 그냥, 일시적인 기분에 의해서 하다가, 그냥 대책 없이 하다가 들키지는 않았을 것 같아. 여기 나오는 카드를 보면, 음, 그래도 이 사람은 나름 숨길 만큼 숨기다가 들킨 거라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 용서가 잘안될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울분이 잘안 삭혀져, 이게 마음이. 막, 뭐, 저기 막, 그날은 뭐, 내가 뭐, 뭐, 잘쓸 수도 있어, 잘쓸 수도 있지만 안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아무튼. 근데 그날은 내가 술에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 분위기상 그렇다 치자 일단은 잔 걸로 칩시다. 어, 내가 아까서부터 잔 걸로 말했으니까. <웃음> 다야 잤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여기 잔 커플이 많아서 그래. 아무튼. 그래서 그렇 어, 어디까지 <웃음> 말하다 까먹었네. 응, 그렇다 치자고. 그 그래, 그거는 실수잖아. 어. 그냥 술에 술교 깨우, 술기네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지 니가 덮치니까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원데이 투데이 합을 맞춰본 것도 아니고 또 심신미약이라 그래도 네가 들어오니까 나도 그냥 어 저기 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어 너를 용서해서 한건 아니다라는 거야. 어술 응, 마시면서 티각태각 싸웠잖아요. 싸우다가, 이제 막, 야 저기서 가다가, 이제, 길에서 자빠지고, 막 이러니까, 얻고 가다가, 이제, 모텔에다 눕히다가, 어떻게, 일, 낯을 수도 있고, 경우의 수는 많지. 암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용서하기, 어, 용서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응, 용서가 힘들지. 응. 어디 봅시다. 그, 그런 거지. 너는 그딴 식으로 용서를 구하려고 하지 마. 치사하게 술을 먹여,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진짜. 그런 거지. 어디 봅시다. 근데요, 당분간은 이게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음,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는 맞기는 맞나 보네요. 음. 여러분도 어, 노, 말로는 노를 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어, 진짜 이 사람을 갖다가 또 끊어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또 화들짝하고 어, 화, 응, 용서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괴롭다라는 거예요. 어, 괴롭고, 음. 얘는 또어 아, 저기 뭐, 가, 연락이 와가지고 음,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음, 뭐, 뭐 이런 저런 얘기하고 근데 아이, 아이 진짜 뭐, 뭐라고 하는 건 진짜 짜증도 나기도 하면서도 음, 하, 이렇게 되는 거지. 음. 어떻게 하실 건데? 어, 자꾸 물어보잖아. 내가 물어 <웃음> 물어본다고 대답해줄 것도 아니지만 내가 왜 물어보는 줄 알아요? 어 앞에 아무도 없잖아. 근데 왜 물어볼까? 이 카드한테 물어보는 거. 이 카드가 여러분이잖아. 어 이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데? 어 이제 카드 여러분이 대답을 하겠지. 나도 몰라요. 아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씨. 아무 뚜껑이 막 열릴 것 같으면 좀 가라앉히고 또 기분이 너무 가라앉으면 또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아 나도 진짜 평정심을 갖고 살려고 이따 노력하는데요 아 진짜 아, 선생님 이 진짜 얘가 솔직히 떨어 어, 떨어지고 나면은 내 마음이 후련할까요? 어. 그것도 좀, 좀 미지수예요. 떨어지면 마음이 후련할지. 지금 생각같아좀 떨어지면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어, 또, 진짜, 실, 실제로 다 떨어지고 나면은 또 허전할 것 같기도 하고. 그쳐 음, 나. 맨날, 나좀 봐줘, 나좀 봐줘 할 때는요, 징글징글 하다가도요, 진짜 싹 없어 봐줘 봐요. 허전해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래. 음. <웃음>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웃음> 물어보는. <웃음> 어떻게 할 건데. 어디 봅시다. 여러분의 대답을. 여러분의 대답. 그렇지. <웃음> 일단은 어, 관망. 응, 관망 지켜본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래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오는 것도 그렇게 뜨뜻. 어, 막 뜨겁고 그렇지는 않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 여러분, 여기서 앞전에서 싸웠잖아. 아, 처음에 그 리딩 기억나요? 기집애가 한마디도 남자 말에 응, 저주질 않는다고. 이 남자는 여자 말에 아무도 저주지 않는다고. 쌍방이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에너지 소모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봐.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이렇게 좀 누그러져가지고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서로의 눈치를 본다. 음. 눈치를 보고 있다라 가러까 그러니까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그렇다라는 거지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떡 할겁니까 어. 뭐, 당분간은 쉽게는 놓지 않을 거야 예 어, ing 다 어, ing 다 이거 20분 다돼 가요 뭐 더이상 뽑을 필요도 없어요 왜 이거 쉽게 안 끝나 <웃음> <웃음> 쉽게 안 끝나 안 끝나 응.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아까 나왔잖아 이거 아직 끝이 2년이 남았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같이 계속 가야 되나요 그거는 글쎄 내가 아까 설명해놓은 것 같은데 충분히 응, 충분히 설명을 했다 응. 저기 뭐 응. 에...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거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 카드에서 질문들이 자꾸 올라와서 그 질문을 가... 올라오는 질문을 내가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카드 상에서 그걸 내가 하나씩 그걸 뽑아서 대답을 해주는 거야 음. 에이... 그냥 이대로 가봐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사람 뭐 실수는 했다 쳐도 음. 그냥 이 상태로 쭉 가봐요. 음.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니고, 가보다 보면은, 어, 종착역이 나올 거야. 종착역이 뭐냐라고 하면, 어, 어 이, 지금 이 갈, 이,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이 언젠가는 정리가 된다라는 거지. 언젠가는 정리가 되는데, 음 근데 지금은 끝이 아니다 어, 정리가 되긴 정리가 된다 근데 끝은 아니다 라고 보고요 정리가 어떻게 날 건가라고 보면은 어, 6대 4 음, 뭐가 6이고 뭐가 4냐 라고 하면 음, 이 카드가 100% 맞는다는 조건 하에서 6대 4 만약에 100%가 아니면 6대 4가 아닌 거예요. 어. 근데 뭐가 6이고 뭐가 4냐 라고 하면은 같이 간다가 6. 음. 받아주다가 6이고요. 받아주지 않는다가 4예요. 음. 근데 어... 카드상 보면 글쎄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모르겠지만 음, 이게 지금 들켰잖아요. 이게 꽤이 사람 성격상 쉽게 들키진 않았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신감이 너무 커가지고 이 사람을 못 받아주는 건데 여러분도 이렇게 보면 은요이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지 않나? 그래서 6대 4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 에, 저기 막 저기 막 재회가될 확률은 거의 낮아지는데,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 선생님, 저 다른 사람 있어요?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 사람이 더잘 나지 않았나? 이 사람 잘 났는데? 음. 이 사람 잘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결정을 못하지. 이 사람이 그지 같은 사람이었어봐. 음. 괜찮은데? 내가 봤을 적엔. 뭐, 다른 사람을 갖다 고른다고 해도, 이, 이 사람을 갖다가 능가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쉬울까? 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암튼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나는 결정은 안 내려줘 그런 객관적으로 하는 거 카드상에서 나온 걸 봤을 적에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음, 딱히 뭐 공핍하고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여 어, 왜냐하면 빚 좋은 개살구면 은빚 좋은 개살구라고 나오는데 그것도 아니야 빚 좋은 개살구도 아니고 괜찮은데 음, 암튼 그래요 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어,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등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온 너 음. 분위기에 취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음, 진짜 호감이 있어서 그런건지 한번 알아 봅시다 응? 분위기에서 그런건가 어, 여기는 약간 어, 감성이 남다르다 라고 보는데 응. 분위기에 취한 것도 있지만 어, 그것이 아예 그냥 분위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마음이 있었다라고 봐요. 마음이 이제 있었지만 어, 근데 분위기에 분위기에 의해서 어,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왜 그러냐라고 보면 은 어디 봅시다. 아우 여기서는 이게 뭐예요. 와, 컵들이 너무 화려하다. 이게 뭐,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웃음> 와. 어쩌면 그런 것일 수도 있겠는데, 어,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뭐, 청일정 같은 거였나? 어,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 저기, 막, 그 모임에 남자보다, 어떡하다 보니까 여자가 더 많았었던 건가? 암튼, 이게 연말연시에 술자리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회식일 수도 있고, 꼭 연말연시가 아니더라도, 어 저기, 막, 그 특성상 어떤 모임이 잦은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요, 뭔가 오랫동안, 어 모임을 갖지 않았다가 어떤 모임을 가지는 것일 수도 있고, 어. 만약에 이게 회식이라 그러면 한동안 없었다가 열심히 일을 했고 이제 코로나도 뭐 어쩌고 저쩌고 됐고 막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뭐어 오래간만에 회식을 가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회식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오래간만에 어 뭐 동창들 모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간만에 동네 사람들 모였을 수도 있고 암튼 뭔가 오래간만에 모이는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 보니까 어, 근데 오래간만에 모였는데 오래간만에 모였는데 어, 여, 어,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았었던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은데요. 맞아.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여기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 무슨? 어... 그 저기 뭐야 분위기상 뭔 일이 일어난 것 같기는 같은데 분위기상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요... 어떤 대화 코드가 좀 맞은 게 아니 아니었나요? 대화 코드가 맞 맞다 보니까 조금 어 자기 주장을 갖다가 밀고 나간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이 사람이 저, 저, 대화를 이끌어 나간 것일 수도 있고 어, 그런 거예요. 그러,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누구 여자가 셋이 나왔잖아. 음, 이게 실제로 다 여러분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음. 어,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좀더 뭐 봅시다 어, 진짜 뭐이 사람이 그 모임에서 청일점 아니면 청일점 비슷하게 어, 여자가 70% 모이고 남자가 30% 모이고 그랬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이 남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어, 여기서 이 남자가 누구한테 음, 내가 봤을 때이 사람이 여러분인 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면 여기 또 나왔잖아 중복돼서 나온 사람이 여러분이다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어떠한 그치 어,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왔다 라고 막훅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뭐 들어온다고 해서 뭐다 받아줘야 되는 법 있어요? 무슨 법 조항에 깜빡이를 켜지 않고 훅 들어왔 당시에는 어떻게 받아라 라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맘내 내 거잖아 어, 안 받아주는 것도 내맘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안받아줬다라기 보다는 조금 어뭐 거리를 뒀다 뭐 그런 것일 수 있지 거리를 뒀다 라고 봐요 음 그렇지만 거리를 두기는 뒀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의 음 시작 출발점은 생긴게 아닌가 음 출발점은, 출발점은 생긴거 아닌가 선생님 그때 그 자리에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한게 그냥 진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근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어떻게 어, 매너를 보여줬을 수도 있어. 아니면 그 자리에서 자신의 뭐 어떠한 그 능력이나 어떤 대학 기술이나 뭐 이끌어나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어, 과연 나, 나를 가르친 건지 아닌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잘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봐. 그렇지만 여러분들하고 잠깐 잠깐에서의 대화였지만 대화 코드는 잘 맞지 않았나요? 음. 대학 코드는 잘 맞았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애프터 신청까지는 아니어도, 애프터 신청 받은 사람도 있기는 해. 하지만 애프터 신청까지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뭐, 뭐한테 무슨 연락을 해올 수도 있고, 음, 연락을 해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연락을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음, 그렇게 막 스트롱하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면 그닥 적극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야 그때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었던 사람이 정작 연락하는 부분에서는 음, 뭐 이렇게 대단한 연락까지는 아니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내가 그렇게 대단하게 나한테 관심을,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홍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갖다 100%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지. 음, 왜냐면 다가오는 게 조금, 음, 좀 그렇다라고 봐요. 음. 그리고 이 사람도 여러분한테 훅 다가오지 못한 이유도 있어. 그건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때 주변에 사람이 많았잖아. 주변에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어 딱히 누군가를 갖다가 한 번에 결정하기는 살짝 어려운 게 아닌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좀 알아보고 결정하려고 들지 않을까? 뭐 선생님 저는 솔직히 제가 아니면 싫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하데사람에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닌가? 꼭뭐 이렇게 사귀는 게 아니잖아 사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두고 보고 진짜 이 사람이 나한테 하고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두고보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같지 않나요? 그걸 갖다 굳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 예를 들어 이 사람하고도 사귀고, 저 사람하고도 사귀고, 저 사람하고도 사귀고, 나한테도 그런다, 그럼 문제지만, 이건 사귀는 게 아니잖아. 그냥, 사람의 댐댐이가 어떤가라는 거 갖고 두고 보는 걸 가지고, 그걸 갖고 뭐라 그럴 수는 없다, 그러는 거잖아. 나랑 딱 사귀는 것도 아닌데, 음.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분이 그렇게, 어, 뜨뜻 미지근하고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이 사람의 연락이 어떤 사귀자라는 그런 연락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냥 안부차, 어, 그때 뭐잘 들어갔냐, 어쨌냐, 어, 나중에 기회 되면은 차 한잔하자, 이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음. 근데 뭐차 그게 어쩌면 물고가 터져가지고요. 사귀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이 사람하고 어떤 인간적인 교류는 있을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인간적인 교류가 있는 게 좋은 건가요? 라고 하면 뭐 나쁘, 나쁠 나 것까지야 뭐 있어. 어. 나쁠 것까지 뭐 있어요. 모든 가능성을 나도 열어놔야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나 나의 짝꿍이 될지 저 사람이 나의 짝꿍이 될지 모르잖아. 나도 가능성을 일단 열어놔야죠. 어, 이 사람이 다고니까 그래 난저 사람만을 기다리고 저 사람하고 사귈 거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서 저기 막그 저기 그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분 나빠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음, 기분 나빠할 필요 없고 뭐 누구를 사귄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암튼 그렇게 하고서 어떤 인간적인 교리는 갖게 될 것이다. 어떠한 뭐뭐 남자 여자로서 어 사랑해 요뭐 딸이 뭐 이런 거 아니어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응. 난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 정도는. 응. 그리고 이 사람이요 성실해. 어 성실해요. 꾸준히 자기 일을 갖다가 꾸준히 하는 성격이고 그때 그 당시에는 분위기상 이 사람이 뭔가 나섰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근데 갑자기 이게 나오면 나들러 어쩌라는 거지? <웃음> 아참 진짜 음 어디 봅시다. 음, 갑자기 트리소드가 나오면 뭐 이게 이게 진짜. 진짜 생뚱맞죠? 생뚱맞죠? 어 응. 응. 어디 봅시다. 이게 뭐하는 것인지. 응. 생뚱 맞네요. 이게 저기 막뜨레소드에다가 어, 저기 막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응. 참어어 어, 어찌합니까. 어? 6번 막대기가 나와버리면. 아이고 이거또 뭐지요? 응. 와 진짜 이렇게 들쑥날쑥 나오면 어, <웃음> 이렇게 나올 때가 리딩하기가 제일 힘들어 이렇게 흐름을 지금 다 깨버리는 이런 그 카드들이 나왔잖아 근데 이 흐름을 이렇게 딱, 딱 깨버리는 카드들이 나올 때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막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맞아 음. 음, 뭐가 맞냐 기다려봐 뭔가 나왔 이제 이제 슬슬 이세 개의 카드가 나온 게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해. 어,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한다. 음,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어, 뭐냐라고 하면은 음, 그 과거의 그 연애들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어. 어떠한 새로운 연애에 대한 그, 어, 기대감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선 기대감이라고 나오지는 않아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어쩌면은 실현당한 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얼마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모임을 가진 게 아닌가 거기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떠한 관심을 보였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관심을 보니까 그 모임에서 어, 어 나는 너한테 관심 없는데요. 왜 너한테 관심 주세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그 상황에 맞게 어, 행동을 했었을 거라라는 거죠. 상황에 맞게 행동을 했었을 거고 이 사람은 이, 그 여러분하고 조금 더 알아보고 싶었지만 어 여러분들이 어떠한 거리를 두는 그런 느낌이 나니까 조금 이 상황이 아쉬웠던 게 아닌가. 음 여러분들은 거리를 둔게이 사람이 좋다 싫다 나쁘다 이런 관점은 아니에요. 그냥 내 상황에 실현을 당한 지 얼마 되지 않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가오는 것이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닥 비중을 두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닥 그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 느낌에는 이 여러분들하고 코드가 맞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난 되게 생뚱맞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딱 나와보니까 하나의 그왜 그렇게 됐는지라는 왜 라는 이유가 나온거지. 암튼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그때 그 자리에서 조금 더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관계 발전이라고 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더 친해지는 그 조금 더 친해지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이 사람이 어쩌면은 뭐다 그렇겠습니까만은 어쩌면은 여러분들한테 어좀 마음을 갖다가 어 가다듬고 올수 있다라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어떠한 그뭐 그 그런 거 있잖아. 그냥 단순히 놀아보자 이런 거 말고 어 궁서체로 여,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궁서체로 여러분한테 다가올 수 있다. 음, 어떻게 하시고 싶은데 어, 선생님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실연의 상처가 있든 없든 그냥 일단은 둬 보세요. 그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음, 일단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교류를 한번 해보시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굳이 음, 굳이 내가 그렇게 어, 그 내 힘을 뺄 필요가 있을까? 어, 굳이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음, 그래도 지금 여러분 상태가 좀 감정적으로 조금 어, 디프레스돼 있는 경향도 있고 어펜다운이 조금 있어요, 디프레스돼 돼, 돼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뭐 굳이 뭐차 마시고 밥 먹고 그런 것까지 내가 철벽을 칠 필요가 있나요? 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봐. 왜요라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한번 놀아보자라고 오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지. 음,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봐서 그냥 인간적으로 알아보는 건 나쁘지 않겠나. 뭐 당장 뭘 사랑을 이 사람하고 사랑하세요, 뭐 사귀세요 이런 거 아니잖아. 음, 여러분도 지금 감정 자체가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저기 방에만 너무 그렇게 있지 말고 있지 음, 말고 좀 나가서 그냥 이, 뭐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웃고 떠돌다 보면 기분이 빨리 나아지지 않을까요? 음. 그렇게 과거에만, 어떠한, 과거에 어떤 인관 관계들 있잖아요. 잘, 그게 잘된 관계든, 그것이 못된 관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과거에 어떠한 기억들이나 그런 것들이 얽매여가지고내 수족을 갖다가 내 스스로 묶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어차피, 연애는 할 거잖아요. 언제가 됐든지 간에 언제가 됐든지 간에 연애는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 그렇게 과거에 어, 묶여 있는 것도 이해는 할 만해. 왜 그러냐면은 과거의 모든 그그 그 연애의 패턴들이 뭐 양다리 뭐 이런 거 살아 그 배신을 당한 거지. 배신당한건 뭐가 있어요? 설마 연인 사이에 뭐 나한테 금전적으로 사기를 뭐 쳤겠어. 뭐날 어떤 악의 속을 로 갖다 막 꼬드겨 가지고 나를 갖다가 발을 담그게 한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럼 남녀 간에서 헤어질 일이 뭐몇 개나 되겠냐는 거예요. 이성 문제가 제일 첫 번째예요. 왜냐면 하 사기다 보면은 권태기라는 게 오거든. 권태기가 오기 때문에 그 권택이그그 그 시기를 갖다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은 헤어지는 케이스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음. 남녀 간에 만나서 뭐 만났다 헤어지는 게뭐 그런 그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렇, 그렇게 만나고 헤어짐 속에서 나의 찐 인연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과거에 뭐저 사람도 그럴 거야. 내 과거 때문에 그래, 너무 지레짐작하지 말라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도 A냐 B냐 어떨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면 선택하기 힘들잖아. 우리가 식당 가서도 날이 추우니까 뭐 뜨끈한 걸 먹고 싶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는 비빔밥이야 그럼 뜨끈한 걸 먹을까 날이 추우니까 그래도 난 비빔밥을 좋아하는데 그리두개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할 수도 있잖아 인생은요 항상 그런 거예요 그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그게 나쁘다고 볼수 있어요 아니 없어 내가 지금 그걸 먹은 것도 아닌데 뭘 그걸 나쁘다 좋다 그걸 평가를 하냐라는 거지 음. 어차피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다시 또 만나야 될거 아니야 어, 선생님 전 그냥 혼자 늙어 죽을래요 그 그거...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소리가 그게 진, 진심일까요? 진 어,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다는 것뿐이지. 그렇지만 언젠가는 할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굳이 다가오는 사람 이렇게까지 밀어낼 필요는 뭐가 있어? 그냥 밥이나 먹고 얘기나 하고 친구처럼 지내도 나쁘지는 않지. 음. 친구처럼 지내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요. 음, 어, 굳이 어. 뭐 내가 이 사람하고 인연을 만들어서 뭐할 거냐라는 그런 생각 그 자체도 해보지도 않았잖아. 해보지도 않고 뭐 못하라고 지레짐작으로 엔딩을 갖다 계산하냐고 시작도 안 해놓고 엔딩을 계산한다라는 거지. 이 사람도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응. 내 경험상 뭐 남자들이 다 그랬으니까 뭐 너라고 다를까? 아니 그러면은 아침에 밥 먹어 아침에 밥을 매 먹어 점심 되면 또 배고프서 또또또 또 먹어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밥 먹어도 계속 배 고프잖아. 소화가 되니까. 똑같아 연, 연애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슬픔이나 아픔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연애는 계속 될 거잖아. 어. 왜? 우리는 그 남자고 여자는요. 음향의 좋아요 원래 만들어지기가 그렇게 돼 있어. 내가 사랑의 상처 때문에 비록 아프다 할지라도 결국은 또 내가 양을 찾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음,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시단을 겪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음향의 이치로 인해서 내 짝을 찾게 됐다는 거지 그럼 굳이 인연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막을 필요는 뭐가 있겠냐라는 거죠 음, 선생님 그럼 그 사람의 인연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은 어, 어쩌면 왜 어쩌면이라고 하냐면은 시절 인연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이 어떻고 저렇고 해도 여러분이 마음을 닫을 확률이 높아요. 음, 여러분이 마음이 닫을 확률이 높아. 음, 근데 인연인데 마음을 닫으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네. 어, 왜냐하면 시절 인연이니까 내가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 운명의 수레받기는또 또 다른 데서 또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 운명의 수레받기가 하나라고 생각하지는 말라라는 거지 어, 그렇게 생각했으면 우리가 초반에 만난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들딸 낳고 살아야 되는데 왜 결혼하지 못하고 헤어졌을까 음. 그럼 그 사람은 운명이 아닌가? 아니에요 어, 시절 인연은 맞다라는 거야 어, 시절 인연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 3일이 될 수도 있고 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잖아 음. 근데 그 옷깃을 스치는 게, 여러분, 옷깃이 어디예요? 이게 우리 그 넥타이 이렇게 메고 그러면 그 에리 부분이잖아요? 그 옷깃을 스친다는 건 적어도 어떤 인연이야? 그래도 끌어안고 키스라도 해야지 옷깃이, 옷깃이 스쳐지지 않을까요? 음, 그치. 끌어안고 키스하면, 하면, 사이면은 인연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음, 그것만 해도 인연이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인연이 꼭 10년, 10년, 20년 가야, 지만 인연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라는 거지 키스하고 허구한 것도 어, 그것도 인연이고 어, 하루짜리 인연도 있고 한 달짜리 인연도 있고 10년짜리 인연도 있고 이라는 거죠. 응? 자 어디 봅시다. 어, 여러분들은 그런 거 같아요. 당분간은 내가 연애고 나발이고 어,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걸, 어, 생각을 갖고 있지만, 반드시는 아니다. 장담하지는 마라. 왜요? 라고 한다면은, 갑자기 그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사람의 마음은 몰라. 음, 어차피, 뭐, 뭐, 저기, 뭐, 1년 가서 누구를 사귀나, 2년 가서 사귀나, 어차피 사귈 거잖아. 뭐 하라, 뭐, 공백기간을 뭐 하라 가죠. 음. 그럴 필요는 없지. 굳이 여기서 이 사람 이 사람이 인연이 들어오는데 인연이 들어오는데 그거 갖다가 굳이 막아낼 필요는 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인연이에요라고 묻는다면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음, 얼마나 길게 갈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들쑥날쑥 하겠다말 모른다라는 거야. 음, 여러분들이 그래나 결심해서 그냥 그래? 여러분들의 마음을 약간 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어, 그렇지만 어떠한 어, 그 희망이나 어떠한 가능성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어, 가능성은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요 음. 뭐그 사람하고 오래 갈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 은 오래 갈지 안 갈지는 사귀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귀 보지도 않고 지레진작으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어떠한 울타리 안에 가둬놓기 때문에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음, 발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 인연을 갖다가 놓칠 수도 있겠다라고 싶어요. 음, 놓칠 수도 있겠다. 음, 맞아요. 여러분들이 머뭇머뭇 거리는 사이에 이미, 어, 저기, 뭐야, 놓치는 운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면 앞으로 놓치는 운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럼 선생님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나요? 라고 하면, 지금 이제 와서 뭐어떡하있어 이미 여러분들이 판을 이렇게 다 깔아놨는데, 갑자기 또 판을 갖다가 뒤집으면 또, 또, 그것도, 그, 무슨 수를 뒤집을 건데? 음. 그래서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은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온 거는 분위기에 취해서 들어온 건 아니다라는 거예 진짜 호감은 있었어요. 호감은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과거의 그런 기억들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자꾸 밀어내기만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이 인연을 갖다가 못 알아보고 지금 이 이제 실타래가 꼬였다라고 봐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라고 하면 내버려 두세요. 이미 이 이미 이 박자는 놓쳤어. 박자는 놓쳤기 때문에 여기서 뭘 어떻게 더 하려다 보면 은내모양새만 빠질 수 있어요. 어, 진짜 인연이라면 은될 어, 것이고 아니라면 이대로 흘러갈 것이고 여러분이 너무 많이 막은 느낌이 난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결과는 그냥 운명에 맡기자. 어, 이거는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까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야. 이 사람이 인연은 맞았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인연을 갖다가 음못 알아본 게 아닌가. 음. 그러니까 일단은 내버려 돌아. 음. 진짜 찐이라면, 진짜 찐이라면 돌아올 것이고 아니라면 흘러갈 것이다라는 거죠. 네, 4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